너도 아 거야. 한, 한, 어? 이 타락? <목소리> 아, 멀리 멀리 안 네, 원래 멀리 왜, 두, 두, 두, 이나가 거짓지? 리건는데두번 써가지고 그런 게 낫혔을 거같멀리건원안구나 왜? 부 써야 좀 무조건 써야지. 한 사람만 원리건 없애, 원리건 못 치나. 어? 한 사람만 원리건 못 쓰게 해. 야지지안 쓰는 걸로 하고. 설정 그 가서 알필요 <웃음> 와, 이제 우리 점박 끝났네. 야, 벌써 10포리야. 점박 10포리다. 날 이거 또. 야, 아이템 못사 아, 카입니다 <그것도 웃음> 너무... <웃음> 왼쪽에서 비이라서것 yeah. <웃음> <그런> <우리 웃음> 같아요. 하아요 레디. <웃음> 아이 i r w a 거 r t o don't k n 이렇게치 아, 아진 땡겨졌는데. 아, 죽겠다 이거 아타트지 어, 괜 오. 오, 브라 나이스. 오. 아, 아. 가씨나아 나이스. 아기아는니다뭐야 이거? 아, 나도 아가씨 좀. 어, <웃음> 한 달에 만천원짜리 아가씨. 몇몇이네 와라씨가 또도나아 Shut up. I a i d I s a e d I a i d I s a said, I s a i I s a i a d I a d 50도 못하다오 다시 보면 내가 그래도 다친 거야 이게 요새 이걸로 보적으 친다 아 뭐야 그 그래, 찌개 치는 거있어아아 어퍼스 각하고아 어, 어, 어. 어. 스카이티스케이 아스카이아아스카이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 그저 제발 사운 해야지 야, 도야디 사운드? 왜그렇게 하고 싶어? 독소리라고고 한번 솔라고하수 있는 기회가 생길 일단 해야 돼소해하 안 된다. 매일 <웃음> 선택 절대 안 돼. 기 ready. ready. 의어 요새 담은 거 ready. 압축 펜가는데될게 없어. 저는 상황이 지금 항상 홀, 홀, 너무... 근데 그게 나너무음으으 아 진짜? 줬어요. 기요요어시어어어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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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좀 토, 아, 오! 아, 이! 아,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저거, 거저 저거, 거아 저거, 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거저저 저거, 거 저거, 저거, 거 저거, 저거, 저거, 거 아.. 뭐 어디가 아, 당연한 것도 아니고 아니 3 6 아, <smart> Lib. m 다 분말했다 이거 우영진아 꼬도랐다태우가 말이야 들어지 들어오고 바로 이날에이야안 앞에 막치면 뒤가 누워져 아, 쥐 보스야, 야지 보스야, 쥐 보스야, 가야쥐 보스야, 쥐보야쥐 보스야, 쥐 보스야, 쥐보스야 왼쪽, 어? 오른쪽 어. 모두 오비라서 아. 여유가 어. 없습니다. 손트한좀안죽고 씨. 그래. 아, 어 아, 씨. 아, 음. 오른쪽 공량하세요, 장님 아, 나중에 치다 보면, 로 택할 수 있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고경할 아 이게 칠수 있다면 손을 까지변은자리 음. 왼쪽으로 가면 아죠아차라 올라가지마 저시 아이고 저기저도 얼마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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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상체> 아왜 계속? <목상체> 너무 계속 열리네. 왼쪽으로 다니다막확인요9 7초입 더자 와우 와우 3 chance ready <스침> 중시 네. 어? 아맞수만어요 <웃음> 네. 아, 네. 와.. 아기이즈니 <웃음> <웃음> <웃음> 하 우리 글러에딱명이서 어찌던지 아니다 아니다 위기가 무르고로거와와체로 진짜 진 우와. 아, 시워 와, 바로, 와, 샤워. 아, 와, 뭐, 뭐, 뭐, 대여 있어. 대여 있어. 대여 어 대여 있어. 대여 있어. 야 뭐, 에 아니, 골프 이기염차 맞아. 이 대칭가, 이가 어, 이거 안 되겠는데. 체크이 <웃음> 음, 아, 와, 어, 핀 마저 제대로 들리네. 아, 킹. 아, 그대로. 도 돼. 나 돼. 나와도 돼. 킹이 탁탁탁 돼. 나와탁탁탁탁나와탁탁탁탁탁탁탁 돼. 이이이이 그렇죠. 쉿. 쉿. 24. 페어 Fairway, l o o till y come up a n m i n ready. <as> 그 r o v e the video toys f i o in r t r 술소리날라가고나 목소리 날라가아안 날라갔어 나 26m 파 할거야 어 진아 진기 nice <웃음> <와, 불안해, 불안해. 웃음> Ready. 어? 뭐, 하는거 <웃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요도도그로그정로그하도로그 정도로, 그정차로그 정도로, 그가로그정 ready! 로그 정도로, 셨 아, 네이글찬스를 그 옆에 1cm 당겨 놓고 가고. 와! 오! 오, 오, 오, 오 다아네 아까 그이글을 했어야지 내가. 이 r 아, 진짜. 아, 진짜. 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한번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데또짜 아, 진스가 진짜. 아, 진짜. 잘안훈아 나도 잡았다 잘안잡으라이브를하기보다못쉬 때문에 나뻥 빠졌다 지신들어딩 그래, 다는세는두박세 개, 하면 된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지두기두 개, 기 개, 두기두 개, 는기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니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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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 됐습니다. 한번 알려봐봐. 저어져있길를추소왔니까아트시를 들고 가겠네. 어, 소산건 아니고 <목소리를> 떨어져 있를추 주소 왔습니다. 빨리 옆에 죽은 거이래가지 쓰라이크. 나이스! 어디 뒷땅이다, 도공이크지 말고 라간다 이거 맞나요? 나이스. 우와, 뒷땅 치고! 몰야 야, 한텅 치고 가느라 누야 저하고 서준냐고. 넌 나머지 넌 나머지 넌나머나지지지지나 이쁘고, 대고들어 가만, 뿅. 제거해, 가만, 뿅. 제거해, 가제가거 가만, 가만, 안제제가가지 가만, 요퇴근해아 어? 왔어요. 야, 천재짜리 어, 말 바꿨놔? 천재짜리 말이가네 돈을 따먹을 거라고 지금 2만원 받고 바꿨놨던데. 아, 진짜? 괜찮다. 예? 괜찮다. 네. 아 근데 재미가 없더라. 제이. 야, 샤프트 보면 샤프트 또 샀는데? 어, 형이 카메라 찍고 있어. 카메라가 찍고 있다. 옆에. 샤프트 어, 아, 응. 장애통 아이가? 그럼 무슨 즘이야 사진 이 있대. 하하 보자. 재한이잘 치고 있네. 드라이브 신동이다. 완전 사귄거야. 아니 뭐 배운 지얼마안했다고체류막 여기서 안보거고 뽑아서 정지글레 치고 있대. 보이가 어떻게 좀 맞대? 음, 게임이야 이거 실타하고있 비슷비슷하다. 어? 비슷비슷다 근데 스는이안맞더라케이스는이안맞 무겁더라. 응. 많이 무겁더라. 메이드가 치기가 편하다. 그게 좀 텔레스 같지만 있다 이가 <뭐라> 아, 여기 <뭐하러 뭐라> 사람 있어 갖고. 텐서 같지만. 어. 어떻게 <웃음> 어, 타번 지금 가지고. 팩. 어, 돈. 개타타 어, <뭐라> <키워. 키워. 키워. 뭐라> 요. <뭐라> 조이가 지 이제. 이니까 어깨 다 이거는. 예. 감독 제 시간이 제난 적극 길를 그 여자 풍성으로 쓰게 있는 팀이다 보니까 치골 레이디 티카 치골 이랬을 피우는 거야 티백 완전 쭉이 그 간식 티백이 이랬다 막티백고백고티백고백이 치기에는 너무 좀 가졌고 지금 채소 받은 거니야 야! 똑같노? 애기 몇개 왔어? 이게 똑같나? 이 숫자 안 보이네 그고저딴 사람 죽어 요 그러면, 어, 다음에는 그 요, 요, 따로. 방 하나만 치는 걸까? 저기는, 가고. 방도 응. 없다, 지금. 어? 방도 없어. 니까 그러니까. 어, 방도가. 씨 방, 흥분해. 니고 인사 쓰지 마라. 응? 파 인사, 쓰좀 많이. 원래, 인하는거이 한 명은 양파고 한 명은 파고 그러면 얼마나 슬슬한지 알아? 이야! 너 지금 몇개 치고 있나? <놀람> 1개 치고 있나? 1 3몇개쳤나1 어? 16개 아우 아요 금시. 야, 그래도 더불로 막았네. 나라 여기서와돌돌보기격한다 <웃음> <웃음> 그린이 엄청 빠르고요. 그린이 빠르고 메비 그저 필드가 원하니까이 그린이 이래. 이걸로 그러면 안 돼. 라봐봐요3 0거리파3 0 0 c m 짜내 깨졌어. 버려. 아. 왜그공올대님왜 <웃음> <우리> 그러지? <웃음> <웃음> <웃음> 오늘 재한이 예온다고 좀 사살 치는 니다 보통 280에서 한 300까지 치는데 재아 음. 세게 쳐 봐봐 음. 저기 치지 마라 저 일부러 구찌 저 주는 거다 어? 일부러 뒤를 세게 치라는 거다 왼쪽으로 날리니까. 일부러 사설 친다네. 그럼 세게 치보고. 사설 치라. 오면 힘꽉 주고. 힘밥 <웃음> <웃음> 먹을 때 이야기했잖아. 나아스아 신동. 신동. 아, 심동. 그냥 막힘 빼고 쳤는데 막 이벨 치잖아. 그래교체하 아, 아. 쟤네이 막셔. 이거 잉 차인데?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기는 음, 건데. 어 잠깐 내거 같이 하는 남의 거 같은 내, 내, 내 거. 내 차이 나이키 체다니 그거 쳐 봤나? 안맞더라 맞았나? 아이언은. 나이키 이언은 지금 내내거내 치른다. 잉 나이키 죽겠지. 엔트도 엔트도 얻었다. 아니. 아이언은 맞트나? 어? 어, 어? 아이언은 괜찮다. 골리 그랜드. 그걸로 연습하고 이거. 어. 니가 <듬글래> 네 있던거 여기로 넘겨나? 어 이거 저... 이거 좀 치다가 나중에 사면 달라 있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반은 어, 어, 좀... 좀안안 냉동실에... 생각해 생각해. 아니 아니 아, 그거 그, 그냥 박스 뜯으면 되는데 안돼 출시랑 <듬> 이시가빡도있아 박스 뜯으면 안에 세경과 네경가 밖에 없을 건데 어. 아이고한번보 실라고. 어? 나 힘든 어다알뭐 그거 인식이 잘안 되더라. 빨리 뛰니까 찢어나 딸기천 가그랬는 저분이 생각은 뭐라. 나 그때 얘기했다가. 아, 그랬나. 어차피 내일 저 차원 갔다 다시 내려올 거다. 아, 왜? 아, 애가 저 마산 거기에 로봇랜드 가고 싶대가지고. 내일 또 창원 또올라가다가또 부산 또 내려와야 했는데. 기 혹시 냉장고가 안오는가 아. 히 냉장고에 나왔구나. 아, 아, 저기 어디나. 아. 살았어. 좋았다. 살았어. 오케이. 네, 아니, 아가씨 아, 요거는 아가씨 빼 있다니까. 아, 아가씨 아, 아, 아 근데 아, 아. 다무치지치나무 나무지. 나무지. 나무지. 나무지. 나무지. 나무지. 나무지. 나무지. 나무지. 나무지. 나무지. 나무지. 나무지. 나무 k 디가 들어와가지고, 야, 공도 찾아주고 있나. 아, 요거는 뭘, 이거 모르지 이거 뭐 들었는데? 뭐 들었는데? 7번. 7번? 전 7번 아닌 건안 칩니다. 아니, 92만 하다 7번을 친다고? 어, 컨트롤이 한 판, 힘 조절하지, 퍼퍼이. 잘 친다고? 보이죠? 퍼이 어. 바로 넣어, 바로. 이걸. 역시 골신 마수. 힘줘도 해가지고 친다고. 마수, 파파이. 신동이라니까. 7분가지고4 분도 되고 지금. 아 진짜. 받아요. 그게 어떻게 돼? 오. <웃음> 어? 와. 비했다. 야 그게 어떻게 돼? <웃음> 아 전날 날씨 온댄다. 와. 와 비했다. 갑자기 또3 9구 분을 가먹어. 징징 이었다고 아. 고생도 대단해 그냥 바로 바로 아끼지. 아 있네 와, 바람이 있줄았네 레디 요로 누구와? 그냥 어. 누구 나 응. 누구? 선수 온다 누구? 농구선 농구 피해 농구 온다고 응. 이거 한 방에 수있 나도 안김 치고 응? 어, 나도 한야아 아, 이거 치고 간다고 시간이. 공한 응. 응. 그 뭐지? 아 좋다! 요리 세명 가고 정호랑이랑세명 페이먼 이드 지금 4명 되겠네 미이이드 r e a d 아 많이 땡기다 가 아, 띠로 n 로리로리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 p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 하늘에 들어나 <목소리> <했다>. 아. <목소리> 야, 이거 다들 다 만드는데. 어, 어, 어. <목소리> 아, 뭔지 <목소리> 어, 한결 <목소리> <년> 했네. 빅찬. 클럽 클럽보다 더니 클럽 힘들다. 오, 어, 너무 세다. 진심이 몇번좀치는거데아 어, 이또아번아 니가야 하나 하나 둘셋하야둘셋이야 이게 무슨 최저한거 어야 깜짝이야 깜야타 쓸래? 네? 만원에 내타 쓸래? 었어야 돼요? 어 아니 씨대타 그냥 겠습니다 만원에 데타 쓰라 왜 너무 많아는데? 어쩌나 에이 무고 데타 돼 있어요 무 못해. 나이스! 5천는어천는 아, <웃음> 형준아, 어천는 밖에 대단해라. 는입니다 우측으로 다섯 번습니다 아, 오, 그것도 전은것이 오, 것도 좋은 것이지? 금시, 버비. 대타 써도 될긴데2번 마무리에 대타 이번 마무리로 타디선 이분 마무리로 어2분 마무리요? 지금 저거를 2분 만들어주겠다. 15대. 이걸 이걸 3세게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혹시 크 공유도 붙일라고? 그러다가 머리 깨지나가 여럿 있다 응. 응. 안전해서 고 말도 못하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꼼붙이로 이렇게 전부 안전모 가 쓰고 가야 돼 그거 냈을때다 전부 다 냈을때 전부 다 하지 말아야 응? 붙자라고? 자칠라고네왜붙어요 잔인해서? 응? 원래 산에 나오면 타서 보는 거 아니다. 네, 잠깐만 <웃음> 자킹은 내가 밑에 좀 내려가있어. <웃음> 왜? 아니, 왜? 잠내려가어 <웃음> <웃음> 아유, 아유 잘 땡겼다. 아, 아가씨 또안안 안, 안 오나? 아, 조 <웃음> <아유, 웃음> 아가씨가 좀잘 땡겨주더라고. ready. Yeah, 게 e t one or children. Some children. 5 h a t are you? What are you? What 맞다. 둘이 뭐 같은 편이다리고이리딱우0 0만 원하면 2 0 0만는우딱는 우리는, 우리는, 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도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리는우리이 아 내랑 안맞네 아키사이오가 아, 아, 났네 슬슬 집중 안되기 시작하네 핑이 났네 핑이 났나 야입니다나어다 나오다 머리 깨진다 그건 그래, 지금 공지사항이 온다 호앤서비스 <웃음> 구성원들은 그골프치갖가 아주 먹고것 같아 눈쪽들이 나 야, 제가 꺼지 안 오면은 꼭찰수 없는데 내가 있으면 그냥 뭐 드라이브만 갖고 가야 근데 제가 그냥 필망사가 되는 게 아니고 피에다가 셔터한 거같530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진아530 아, <웃음> 기다리고 막는 거 같아요 I'm 아, ready. 음... 225m 입니다. 참고하세요. 네, 그 무급대 타도 되는데. 내생이 지금 화장실 가고 싶못하고 아, 있죠? 어? 무급대 타도 되는데. 응? 화장실 가고 싶으면 못하고 있죠? 화장실 다 와카노! 와카노 와카노. 지아아 예. 어0원3 0원1 아, 나는 무급대 타할래 5이 나는 무급한다니까? 너 <웃음> 네, 무급으로 내놨아우각실에좀 넘기라 이쭈타 깽쭈타 아... 우리 너무 잘해 응여 처음에 어지 그때야? 신경 신경이야, 돈가그 파스도 무슨 일이야? 왜? 왜? 아, 치다가 천천히 지좀 물리 줘야 되흐 누가 물을 또 <목소리> 아, 깨졌나? 아, 어. 또 깨졌어. Ready. 유일한 볼이었던데 니하고 뭐, 어? 니하고 네 형님하고, 둘다볼다 깨먹는다. 어, 진짜 싫어. 아, 아, 어, 제가 샷 샀나? 티가 려 깨지네. 깨어 너무 쳤다. 인주쉘 들어가서 안 깨졌어. <웃음> 그다음 칠 건데? 아, 진짜. 7 번입니다. 어, 또갈고해요 네. 어, 어, 어, 아니. 더블이야 더블이야. 더블. 칠번 남자 모릅니까? 칠번 남자. 아무대 피... 아무도 8번. 8번. 다 없대. 아무도 다 없대. 아무도 아무도 다 없대. 아무도 다5 0아 어. 사과 생대다없죠아하아니 오늘 아무대아무도 오비. 거 어디 전환, 안 좋은가 봐. 저는 지금 돌문 조금 받아가려고. 사해아되겠다 아, 거 좀. 무신 아, 7 m 까 얘기했는데 계속 도7 5메다다킹드 있어. 음. 근 이기득이가 해장을저 저가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혼나야 되는데. 그지저 이제 다른 사람 뽑아서 세일하니까 안해주잖아. 맨날 기득이 안되 새끼야, 사람을 찍가지고이 쪽으로 오지지. 몰라. 나맞 많았으면 딱올라갔는 강민수를 적어드됐는데 김민수를 적어드다이 새끼야. 아, 이거 이쪽 이런 강민수는 거짓말이야, 이랬어. 간절히 가해진다 민수를 적어드 내가 저 물이네. 오비해가지고 카메라 때문에 안이대요난 이렇게. 난이렇 이렇게. 난이이 이렇게. 난이렇이시간이 지금 이제 3시에서 한번더 걸어서 는데요 와, 네. 네. 맨날 있잖아. 몇 시에요? 4명이서 치면 몇시만씩 나고 싶어요? 10초 됐네. 2시간 반. 2, 4명이요. 즘잘 치시는 거같요 네, 지금 양상태즈 배통 중인데, 지금. 와, 아, 열두집 나갔네요. 어 와이프한테 내올 건물고 가있다니가 조끼는 하나 들고 와놨거든 오늘 금마 이와요금물 났다니가 옷이 이거 건아니건다니라아 오늘 비즈 비즈 라서 원룸 개통이라서 이 건물고이란거 신경 안1백0안 들어왔나요 5월인데 그리 있거든 아, 아나나 처음에 아시 오면 저녁다 언제 온다고야? 4.10번 응. 4.10번 응. 응. 응. 응. 응. 16.17.18.3개 뭐. 남았다 전박갈란다 어, 어, 어, 어, 이렇게 딱 <웃음>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딱 치우고 옆에 응. 아 일하면 다 계속 되는게 3 0 3 0은 저는 버0 보겠습니다 됐다. 3C, 줄도 비 자, 리고 더비. 지 3m은 천막까지 3m 안 내리니까 실제로 눈으로 3 m 를 보고 치라, 그냥. 음. 저기가 3 m 라집어먹고 음. 치라. 아, 아 그거있었 어, 3m 는 그냥 천막까지 계산해서 그냥 치야. 그게 편하다. 음. 이차 있네. <웃음> 아, 기큰 <그거를> 애. <저렴했었구나. 웃음> 16콜이가? 16콜에 장타 나오나? 아, 이게 네, 아니구나. 아, 지나갔구나. 아, 딱 그렇지. <목소리> 내가 다음 달까지 100개 안는거 좋아야 되겠다. 아, 진짜인데. 100개? 28개? 니 오늘 잘하고 28개 안에 끝나더니 100개 들어온다, 오늘. 아, 그럽니까? 그럼, 23개 쉬고 있다, 이거 지금. 100개면 28개가 100개인데. 아, 그래요? 어. <목소리> 아, 저 아, 저어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기요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이저기기요 저기요. 기저 Fairway. Sure. 이렇게 <웃음> 해보니이 <오쌤. 웃음> 설마 남은 <웃음> 남은 거리6 0도칠 번으로 아예 아닙니다 그래도 Ready. 아,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다섯 하나라도 줄여야 될까 이거? 도 조금 아까다 늘리면 돈을 다 I'm ready. 더 <웃음> 다시. 다 <되죠. 아이씨. 웃음> 아. 너무 기 와. 아. 와. 더 아. 아. 아. 좀더도는 나한테 더 맞는데, 형님한테 잘안 맞을 것 같은데. 이리 채왜 써? 통으로 이렇게? 그럼, 응. 응. 내가 다 두고 갈게. 안 되겠다. 가방 빼고다 드릴게. 다 두고 갈게. 가방 빼 가방? 고다그가방 <웃음> 그 진짜 마음에 들 레디! 바로 넣으면 내가 생각해볼게 뭐? 10인, 10인 하면 내가 생각해볼게 다넣하라고 다 <웃음> <웃음> <웃음>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오케이 오케이 다아 아, 쉽지 않네 다행이 많이 나 미리막에 <웃음> 아, 오늘 최가어떻 내가. 아,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거거가거 아, 아, 저 아, 아, 아, 아, 아, 아, 너로기! 레이즈 스피커! 아... 아... 아... 내가 아, 큰일? 저너왜나도뭐해습니다 그럼 직쇼 안 해놨잖아. 어. 철파기 장소에 35만 원 내놨는데. KXG 팔고 직쇼 다시 산거같아데 KXG을 3 0만 원에 내놨다고 하네. 135만 원? 응. 오니다요 비 가지고 이잘 이게 세개 남았다. 세 개. 는뭐 이걸 줄어들면 받고. 톡이 좋거이 열심히 해라. 자, 홀, 버를 잡아. 그, 럼18 언더. 그럼, 김수미 음, 선생님이 18 언더 이라고서 볼면18 언더 한 오? 오? 오? 주문해라, 답 주문해라, 답 주문해라, 문해라 뭐? 는게 무슨? 내말했대오리분 아, 하면은 말했대? 어, 나쁜 거두개야 거 나쁜 거 하나 아, 예, 그만 빠른 때문에 지 나, 정, 아, 시안 하는 거시게 행해요. 저희 요거 이 게임 다음에 우리 한 게임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그번을 정도로 이뻐야 참습 정통. 정통. 하통 정통. 정통. 정통. 정통. 정통. 정통. 정통. 정통. 정통. ready 통 정통. 정통. 데나 정통. 나통 못 간네. 나번이많네하이브주 지금 바다 어떻게 걸려도 다리야. 레디. 아, 좋아요. 아, 잘하네. 너무 넌니가 없어지네. 찔아. 야, 너무 Ready? 왕세하세요레이레트이 네, <웃음> 야. 아. 시저번 버디 하자. 버디에서 이제 하나 남았다 파이브. 아. 근데 그래, 중요한 건 45다. 뭐라고요? 아 그래요. 안 돼. 이거 이으할수있는데번 이거 맞을 리 이거 아는. 돌아300고라이 많이 갔어. 바준여 거기다가, 같은 노래가.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자도 저도, 저도, 저도, 다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누 저도, 저도, 도 저도, 저도, 저 나 빼는? 어저다 괜찮아요 괜찮 무슨 나우도 아니고 배신다 한쪽 지르나봐 이야 1 9 0파말다호르인데호거나와링 좋아 너무 좋아 와 지금 내 분야 지금 지르됩니까? 형 지금 지르안 되잖아요. <목소리> 저지 아 쟤도 돼요? 아, 아. 저는 스피드 별로 없다 무회전 샷에 코합을 혼합 무회전 나는 무회전 샷을 줄아 <웃음> <홈업을>, 홈업. 응. <웃음> <무, 웃음> 무의전... 응. 이게 완전 돌핀 샷 지아나 그핑 기사 이거 광하는거못 봤나? 핀 좋은데 또 바꾸냐고 Yeah. 아. 지고 준비되면 시작아아있 뭐이지 <Lilly> 아, 아, 아, 아, 아, 이게 �walker? 아, 이거 어 있나? 아, 이거... 뭐 이거 어휴저 pues. <szyb up> <ese 웃음> 내가, 아 내가 어깨가 아다 그래서, 그래서 아, 비핫그 하면서 그랬어. 이겠지 마지막 드라마요겠다아 뭐하고 진짜 어깨 상한 매출 고못칠것다일경못 치더라고 내일 하루 못 치더라고 오늘 하루 불태웁다 오샤 <목소리> 아, 좋습니다. 으샤 <목소리> <목소리도> 많이 먹었다. 이야! 라인집인데 이거 아마 도영님이해동기 도현님이 그 전날 가가지고 페인트로 출근했어요. 240. 그거 보자, 협찬이에요. 준비 음, 우리 어린이운동해할때믿던거그거고거그가거그거그 거를 하여간 거을 하여간 거를 하여간 거를 하여 거를 하여간 거를 거를 하여간 거를 하여간 거가 하여간 거를 하여간 거를 하여간 거를 지금에 그거 하나 더빼드려카리주시하세요 뱅카리 주시하세요리요지 이번에 올리고 올리고 커팅만 실수 안하면은 99타네 아, 그러니까 파 잡으면 99타다 한번 <웃음> 도전해 봐봐 거리 짧아서 1 2 6이니까 7번씩 날이고 아, 파 잡으면 99타다 패스스코어니 90도 면면 최고죠 1 0 0나타도 최고야 응, 그게 그렇지 그래도 이왕이면 <목소리> 어, 아이고 어, 지금 안 좋다 안 좋다 오늘 뭐컨디션안 좋네 만족스러운 것 처럼 오비 입니다 은 레디 올리고 넣으면 해봐 그니까 그니까. 고생해. 아, 아, 힘 빠져. 고생 많았습니다. Double paw. 나도 d o so u b l 다 Ready. 너무 하지말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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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판마다, 한 판마다, 그래, 한 판마다, 한 판마다, 한 판마다, 한 판마다, 한 판마다, 한 판마다, 한 판마다, 한판마버한판 보여도 판마다, 한 판마다, 한갖다붙 판마다, 한 판마다, 한 판마다, 한 판마다, 27. 한 아, 보라이라이 저도. 오라이, 이 저도. 이도이 저도. 오라이, 저도. 오이 오라이, 저이 저도. 오라이, 저도. 오라이, 저이 저도. 오라이, 저도. 오은이 저도. 나도 모르게 퍼팅할 때. 니 r e Chan. c o e e t c t h s a n d e n 상 a 도 제가 조이고지하는 음, 음, 근데, 그지더칠때칠 때도 조이가, 그냥, 구경만 했기 때문에 언더를 질수있었지심지이 내 왔어? 내한도못 하는 거는 다고행이고 어, 끝이구나. 미리. 리보내줬었잖아요 맞죠? 아니, 나도 너무 너무 꼬고 씨. 미속3로아 아, 맞지, 아. 아 <웃음> 야, 다시 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팩스 수만 갱신해야 될까 해서. 아, 설요이 스크린 빨리 정비해 주세요. 이제 빨리. 부술 데 없어요. 지금 어요직사이 어. 통원하고 오까지식도하면되나 아, 가, 갑자기 설리네. 약한... 이게 아, 어. 오좋한사롯 씨! 아, 아, 아, 타 아, 진짜 그렇죠. 맛다다 아, 다. 아, 습니다수고 했습니다. 필드다는데난리고 다른 거 그냥 좀나와아니 자, 포티가 우리 집다 집에 간다고 하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이번에 했네. 아니, 저 필드가 하고 지금 퍼포하고 있는데 우리 전부 다 같은 <웃음> 타고. <싶어>.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웃음>